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긴급하게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아, 이 지금 시간 아, 여러분 아마 믿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새벽 12시 56분 제가 이렇게 지금 넥타이 메고 뭐하는 거야 이 시간대 <웃음>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어메이징 브랜트우드 타워 5 분양 초인받겠습니다 여러분 빠르면 이번 주에 분양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거두절미하고 컨펌 받은 인센티브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베드룸은 5,000불 2베드룸은 8,000불 3베드룸은 10,000 만불 10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게 깎아주는 게 아니고요 동시적으로는 purchase price는 그대로이고 잔금 치르실 때만 불, 8,000불, 5,000불을 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나 이런 거는 기준은 그냥 오리지널 퍼체스 프라이스의 기준을 두고 1 불, 8 0 0불 5,000불을 그냥 덜잠금 치르실 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뭐 깎아지는 건 맞죠. 미정이었던 라커도 파킹과 함께 다 하나씩 포함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죠. Good news. One parking and one storage included. 자, 제일 중요한 디파짓 트럭처 약간 달라진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은 계약서 작성하실 때 2만 불이 필요합니다. 2만 불이 필요하고 48시간 계약서 작성하신 후에 2만 불 넣으시고 48시간 이후에 그 밸런스 10%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러면 어, 이거 지금 바로 뭐 캔슬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을 수 있지만 음. 여전히 법적으로 일주일간 r e c i s i o n Period라고 일주일간 생각해보시고 아, 이건 이 유닛은 아닌 것 같다 하면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전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가 남았잖아요 총 20% 그 다음 5%는 1년 6개월 뒤에 계약서 작성한 기준 1년 6개월 뒤에 5%를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럼 총 15% 이제 벌써 됐죠 그리고 마지막 5%는 또 어나더 1년 뒤에 따라서 총 2년 6개월 안에 20%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잔금치르실때 예상 완공일이 2028년 6월달이라고 그러니까요한 지금 6년 6개월 정도 남았네요 그때 다 나머지 부분을 몰게지와 함께 오시거나 아니면 뭐 현금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전매피도 한시적으로 1% 수수료가 있다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낮은 측에 속하죠 그래서 파실 때 전매로 파실 때 파이널 프라이스의 1%를 쉐이프라퍼티한테 수수료 내시고 전매로 파시면 되는데 제가 늘 전매에 있어서 항상 강조하죠 전매만을 위해서 이걸 사시는 거는 제가 비추드립니다 왜? 전매는 늘 개발사의 허가하에 진행되어야 되는데 전매를 허용 안 되는 시기,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허용 안 하는 또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허용하지만 뭐 아름아름 전매로 하라 어떤 MLS 시스템에 올리지 말고 비공식적으로 전매를 팔아라 라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늘 전매를 100% 해야지 하고 전매만을 위해서 돌아온다는 건 에이. 비추드린다는 거 그리고 디테일을 좀 말씀드리면 직계가족 엄마, 아빠나 아들딸이 이름에 추가되거나 대체가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그 전매 수수료 1%가 아니라 행정비용 500불에서 1000불 정도만 개발사한테 내고 이렇게 또 해준다고 하는데요 수월하게 좀 진행되려면 계약서 쓰실 때 이미 아들딸 이름이나 또 엄마 아빠 이름을 거기다 적어놓으시면 나중에 진행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작가와 마지막 가격을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가격 공개하는 게 현재 뜨거운 분양 상황에서 개발사에게 많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많이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영상을 다 찍어 놓았었는데요. 결국에는 아쉽게 공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신 이어메브 타워5 분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하나하나 친절하게 여러분 버젯 상황에 맞게 추천 유닛 가격 및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 어메부 타워 5. 그냥 정말 진지하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Time is running out. 지금 바로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라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화기 붙들고 있겠습니다. Amazing Brand to Tower 5.